와! 저 아, 뭐야? 저 뭐야? 와! 아니 아기가 아니라 상어잖아. 아, 아기가 아, 아니라. 와! 아, 아기 일단 아기 아니. 띄워 줘. 어야, 불상어야. 뿔상어저 뭐야? 어, 코뿔소 같은 상어가 있어. 야, 이거. 야, 이거 터치는 거다. 여기에 박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이거 죽긴데 이거 줄을 수 있는데? 줄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어, 주었다. 어, 왜 죽지? 이걸 왜 죽을까? 어, 잠깐 설마 우리 이거 희 우리 뭐 희생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뿔! 그 들고 박는 거 기다려야 되네 우리 곱게 죽자 그게 아니라 <웃음> 쟤한테 던지는 거 아닐까? 올 때? 어 아, 그거겠지 설마 설마 죽으라는 거겠어 설마? 어 온다 와 저기있다 야 일단 기둥 이용해서 기둥에 박게 한 다음에 드럼통 어. 던져봐 쟤한테 어쟤 등에 가시가 박혀있는데? 아 그래? 설마 저 가시를 어. 빼주는 건가? <웃음>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 말이 감동실화 감졌는데 <웃음> 어? 보니까 이 말발굽에 가시가 박혀 있던 거이 <웃음> 기름통 던져지는 그런 게 아니야 아이템 자체가 아야 아니 어떻게 아숨 많이 나. 못 쉬고 있어 나 죽는다 야 근데 뭐. 숨못 쉬고 있어 었뭐 몰라 바닥에 숨 쉬는 거있어 여기 여기 바닥에 여기 물물 어. 물 남는 거 없나 <웃음> 아나 죽었어 응. <웃음> 좀만 참아 다 왔어 야 이걸 살렸어 어 응. <웃음> <웃음> <웃음> 대단하다 씨 여기 음료수도 세개 아, 있네 여기, 여기 야 여기서 전쟁을 치를 줄이야 감자 많이 꽂았어요 감자 들고 가고 아얘 기둥들 다 빠개졌다 기둥 박다가 얘오 온다 쉣 이거 창으로 못찌르냐이 nope. nope. <웃음> 창으로 못 질렀 드럼통을 부서진 기둥에다 박을 수 있어요 이거. 아 그래 오케이. 아어야 어, 이것도 부서졌다 어다 부서졌다 다 부서졌어 어, 이제 이 드럼통을 끼우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예. 이거 내가 끼울게 숨쉬고 숨아 저게 들어가는 게 기믹이었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나이스. 와, 이런 식으로 터져 야 기둥이 그냥 거의 하나가 사라졌어. 이왜안 나오지? 어? 어디갔지? 우리가 가운데 쪽 가줘야 되나? 생각? 기둥 위에 길 있다. 또 위에서 뭐 하면 또? 어 위에. 위에. 야 위. 위에 있어. <웃음> 있어 위에 있어. 야, 내가... 이 페이지야 이 페이지 그러면. 날쳐. 날쳐. 그래 그래. 제발, 제발 제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그라치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게 한 겹이 더 있는 거 같은데 기둥이? 아, 시계인데... <웃음> 야, 이거 하드코어라고... 오 예, <웃음> 이것도 기둥... 기둥 위에 공간... 기둥 위에 공간 이 있어요. 야, 물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진짜 개역하다 이거... 온다 온다 돈다돈다안 <웃음> 어, 보다가... 어, 그렇지... 숨손 모셔도, 숨, 쉬어도, 숨 그렇지. 모셔도 그렇지... 모, 빵... 예, 모, 예, 와 얘.. 채취 못하나 얘는? 길게 눌러 집기! 생 상어고기 막세개네개씩 나와 야얘몇 개나.. 얘 뭐야? 코뿔소 상어 트로피! 야 상어고기 25개 나왔어 형저 트로피 써봐도 돼요? 이거 얼굴에 안 써져 일단 갖고 있어봐 근데 오케이. 아 이거 벽에 부착하는 거야 아.. 일단은 저.. 크레인 열쇠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 저거까지.. 어 여기 사다리! 사다리! 오오. 밑으로 온다! 아 어, 씨.. 어. 여기가 밖이란 얘기.. 어. 조명이야? 크레이뉴스 했어! 오케이. 어? 사용되는데요? 떨어졌다! 어? 떨어다 나이스! 어? 야쟤 아, 뚫렸어! 야저 안에 뭐가 잔뜩 있는데? 뭐야 이거? 컨그레츄레이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하! <웃음> 갑자기 원피스! 빰빰빰빠라! 우와 뭐야 끝이 없는 지하인데 야! 어 잠깐만 여기! 사무실 있다 여기! 어? 고 고급, 고급 배터리? 우와! 어? 야! 오. 노트 추가! 이거 섬이다! <웃음> 어, 또 있어? 대박 템퍼런스 9503 찾아버렸다 여러분 샤 우와 야 이게 그 트로피야? 응 음, 맞아 어 맞아요 레전드 저거... 미쳤다 이거 고급 배터리 한번 가자 이거는 배워야지 야 이거 뭐야 <웃음> 감자 요리 내가 보두를 감... 먹이고 살리고 있어 근데 전에 나라에는 그 존댓말이라는 게 없나? 없어? <웃음> 아마지가 없구먼. 야, 이거 뭐자동야 자타임 들어가. 막상자 없어. 이거 막상자 아닌데. 막상자야. 이 지금부터. 아체스 어허 칭아 대지마 아아산체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풍력발전기 이것도 학습 아 대박이다 근데 이거 여러분 티타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티타늄이 무슨 4개씩이 들어가 다음 섬 가기 전에 섬 하나 들러볼까 1400m 떨어져있는 저 섬으로 갈게요 근데 혹시 쓰레기 큐브 <웃음> 너무 많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자원 이제 다시 모아야 되는 수준 될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네. 별로 안 만들었어요 몇개 만드셨는데요? 17개 정도? 17개 진짜 못해도 스크랩 한 140개는 썼다 아니야 스크랩은 안 썼어 판자만 썼어 아 그래요? 응. 어쩐지 판자 갑자기 많이 비긴 했더라 <웃음> 아 지금 꼽주는데? <야>, 그... <웃음> 아니야 그 산체스 지금 방금 산체스 꼽주는데? 산체스 꼽주 지금? 산체스 꼽주는 지 모른다 <웃음> 산체스 꼽주는데? 산체스 존댓말부터 배워야 될거 같아 근데 산체스 집분리할 때만 한국어 못하는 척게 어, 아, 한국어 못하는 척게 집분리할 때만 잘하다가 되게 냉철하게 얘기하다가 어, 되게 잘하다가 집분리할 때만 못하는 척게 산체스 한국어 잘 모른다 집분리할 <웃음> 때만 가로열고 분리할 때만 지금 다른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솔직히 티타늄이잖아요 폭력발전기도 만들고 싶고 지금 고급 배터리에 고급 전조등 그죠? 음. 아 티타늄은 어디서 저거 안 되나? 근데 이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 데 후반 섬으로 가면 갈수록 자원 많이 나오긴 한데요 오 음, 이게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대 한자를 이거 어? 잠깐만 섬이다 저 조그만 섬 뭐지? 잠깐만 좋아 여기? 가자 지도에 안 뜨는 섬이 나온 거 같은데? 진짜 지도에 없는 섬이야 여러분 어 멈춰 멈춰 네오케 이거 이 위에서 엔진 건 거야? 네 껐어요 오 누가 했을까? <웃음> 아니 한편이 요즘에 칭찬 받고 싶은가 점점 <웃음> 이제 슬슬 악플 신경 쓰나? <웃음> 어야 여기다 형형 제가 해볼래 단지 아 그래 지난번에 너 형편없이 못했잖아 <웃음> 아, 그래, 그래. 찾았다 여기야 여기야 알겠으니까 그만해 배터리 낭비되니까 그렇지 어야 그래. 이거 서류 가방이 나왔는데요? 먹을 준비 어, 아 먹을 준비? 먹어 봐. 어때? <웃음> 티타뇽광사한 개. 아, 나이스. 하나 더 있진 않나? 혹시 그거 해 볼래? 그 뜨나 네. 안 뜨나? 한 난다. 봐. 난다고? 네. 오! 서류 가방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딱요 지점? 예, 네, 요 지점. 노. No. 응? 노. No. 응? 없는데? 몰라야. <웃음> 아. 막 신경 쓰는가 싶었더니 아니었구나. <웃음> 엄마. 응? 음? 제가 티타늄 광석 찾았어요. 잘했어. 오케이. 야, 틀을 할거다 하고 칭찬 받을 거다 받고. 음, 오케이. 너가 최고다야. 야, <웃음> 야 <너> 성공해라. <웃음> 많이 배웠다. 꼭큰 사람들아. 어, 아, 뭐야? 아, 방금 타이밍 맞았는데 갑자기 렉 걸리면서. 한 마리는 컷했는데 한 마리 거의 다 죽었거든. 오케이. 그리고 나도 행불. 오호. 오호, 두마리 컷. 두마리 컷? 오케이. 네. 지금 한 편이 나 구해 주는 거야? 예. 네. 오케이. 아, 한 편이 역시. 믿음직하지믿음직스럽다 그러면은 <웃음> 한 편아. 네. 이 기세를 몰아서 방향 바꿔 놓자. 아, 오케이. 밖에 유턴합니다. 파란 선 말고. 네. 파란색 말고. 저860 적어 있을 것 같은데? 60? 너무 돌려야 너무 돌리 스탑, 스탑해 줘, 스탑. 어. 반대로? 어 반대로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우리 반대로 시... 우리 스크랩도 좀 부족하지 않나? 아어 갑자기 스크랩 많이 없어졌어 왜말잘했어산체스산체스말잘못해 조금만 조금만 어, <웃음> 조금만 더조금한 패나 한 조금만 더 근데 이상하게 스톱! 히투무수에 <웃음> 저... 어? 바람이 새는 거 같아? 뭐라고? 히투수에 <웃음> 바람이 새는 어? 거 같아? 아니 구멍 난거 같아 머리에 빵꾸난거 같은데 너 머리에 빵꾸난거 같다고? 누가 나 찔렀어 누가 언제 찔러? 아니 뭐 찔렀다니까? 에이. 미션 성공. 집합. 산체스 그런 거 몰라. 산체스 집합이래. 지금 산체스 너나 찔렀지? 아니 산체스 감자하고 있어. 감자로 나 내려 찍었잖아. <웃음> <웃음> 왠지 뒤에서 흙 냄새 나더라고. <웃음> 어디, 어디 이기네 그래 나... 한팬이 뒤통수에서 흙 냄새 나더라야. 아한팬님왜 산체스 왜 감자로 나 때렸어? 그러니까. 쳐보고 싶어? <웃음> 산체스 나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웃음> 산체스 한국말 잘 못해 산체스 아, <웃음> <어째>, 한편아 예. 네. <웃음> 이거 한번 와서 봐봐 이거 지금 수확할 수 있는 상태 아니야 지금? 봐봐 감수 넣어야 돼? 되는데요? 수확되는데? 뭐라이야? 왜왜? 뭐야 왜? 후드형이야? 나 물들고 있잖아 해.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물들고 있잖아 물 벌집 선택 이거 돼? 이거 수확함 돼, 봐봐. 이렇게? 아 그러네 벌집 이걸로 꿀이든 걸 만들라고 내눈 봐봐. 응? 내눈 봐봐. <웃음> 야너 조명 받으니까 저 팔자 주름이 <웃음> 너무 <웃음> 선명하게 보여. 근데 거기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거기 여러분. 예. 네. 미안한데 배 어디 갔어요? 배가 어딨냐니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어? 아니네. 흘러가고.. 왜 흘러가고.. 왜 흘러가고.. 왜 흘러가고.. 왜 흘러가고 있어.. 왜, 왜 흘러가.. 안 내렸잖아요.. 아나 이걸로 내렸는데? 이걸로 내렸는데? 잠깐만.. 어? 뭐야? 엄마! 엄마야저섬 아니잖아. 너무 작아졌잖아. 섬이. 어.. 아, 나 배가 없는 거야. 어.. 어머니. 이게 무슨 내려와.. 야 이거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도 <웃음> 모르겠는데 큰일 났는데? 야 진짜 망했는데? 어머니를 구하러 다시 간다! 근데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추랑 버튼 누르면 돌아오긴 함 돌아가시고? 뭘 그러니까, 거 아니, 죽으라는 거 아니야? 고르잖아? 죽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나를 <웃음> 나보고 이제 야 귀찮은데 빨리 죽으세요 제발. <웃음> 또 한국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자세상 국어 못해 야 외국인 아니야 저거 피검사 해봐야 돼 저거 <웃음> 저 김씨야 야야 왜 이렇게 꺾어? 투디 저기 앞에 있잖아요 너 섬이 보여? 저기 앞에 있는데? 야 이거 개인별 능력치 다르다 캐릭터마다 오 어? 와... 야 이게 섬이 나 전혀 안 보였거든 저 그림자도 이게 다른가 봐 얘는 능력치가 뭘까? 저 왼쪽에 저섬 아니야 저거? 그러네 저건가 보... 저거 다른 섬 같은데 투디야저 <웃음> 맞나? 토디야 나 뭐가 안 보여 아 진짜? <웃음>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인야 뭐야! 뭐인가? 저 사람이 엄마다 엄마다 엄마다 엄마다 엄마다 엄마다 엄마다 엄마다 디야 니가 날 찾아줬어 대박이다 데 어디가? 너 어디가? 뭐야, 왜 우리 그래. 옆으로 지나가? 아무도 안잡왜 우리 옆으로 지나 아무도 안 잡아? <웃음> <웃음> 어, <그래>. 어디가 <웃음> 어떻게 아니, 찾은 아니, 엄마인데 지금 나 놀리는 줄 알았어 응, 맞다 저도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릴 필요 없어 방향 바로 바꿔서 어. 야, 저기 계속 돌려, 어, 어.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자, 직진 준비, 직진. 직진, 좋았습니다.